저의 구독자분의 제보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g t 4의의 구화방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희귀 모델인 구화방 투어링이죠. 이쯤에 만보사안 드렸어. 이쪽에 보시면은 사인승의저코니움 스트라텀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동수 제형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흰색으로 구별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코니움 스트라텀. 이 밋밋한 얼굴. 이것이 바로 90년대 감성 라이트 주변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아이란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라디터 그릴이 안 보이네요. 범퍼 쪽에 뭐가 뚫려 있긴 한데.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차가 굉장히 길쭉한 외건의 형태를 띠고 있죠. 여기 자동차 옆라인을 따라서 검정색 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뭔가 되게 삐뚤삐뚤하지 않나? 제가 뒤에서 볼게요 저코니엄 스트라텀 그리고 2.6GT 웨건 클래식한 테일램프 그리고 배기구는 한쪽에만 있습니다 제가 엔진 스리도 들어볼게요 엔진 스리는 그냥 조용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세단으로 분류가 되고 출발 차량의 모든문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둘기 탈각 그렇지 왜 거? 왜래 이동수단 모둘기 탈각 그렇지! 이것이 바로 2600cc i6 터보 엔진 뒤쪽에는 트렁크가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뒤쪽 유리가 완전 방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부터 방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옆쪽 발사! 아 여긴 총알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총알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죠 유리창 전부 다 깨고 깨고 깨고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연살를도 총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방탄 그렇다면 제가 미니건을 들고 싸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타이어 반갑습니다 개인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에서 바깥으로 총을싸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아 안쪽에서는 밖으로 총알이 나가요 차량의 구동방식은 사인구동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타트 얘가 확실히 4륜 구동이란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르다는 건 아니에요 느려요 지금 보시면 90마일 정도 그냥 딱 가정용으로 타기 좋아요 이것타고뭐 레이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핸들링 여기 사이로 칼치기 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위험 운전 여기서 집진한 척 하면서 왼쪽으로 아이코 핸들이 살짝 두답니다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드리프트 왜이잘 되지? 네그노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온 키트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커버 장착 완료 그다음에 휠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스플릿스타휠 색상은 블랙 스틸 타이어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샹머는 네무제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드리프트를 다시 볼게요. 아까 얘가 너무 잘돼서 깜짝 놀랐어. 오른쪽으로, 아이 아이야 아이고 새생 성생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 아니 드리프트 왜 키절 되는 거야 도대체? 바로 드래그레이스 해보겠습니다. 브라바돌 럼포, 오셀런 x 스2 1십 디클라스 비기로자 텍사, 알바니 카발케드, 이이더스 스태포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아이 그 와중에 제 버퍼 왜 떨어지고 있죠 어 오마이갓 제가 지금 2등 3등 앞에 있는 차들은 어차피 못 이깁니다 오셀론 x 의2 1 그리고 비계로 ZX 얘는 어차피 못이고 제가 다른 차들보다는 훨씬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 정도 나오네요 아이쿠 오마이갓 제가 자동차의 뒤쪽 유리창을 떼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탄이란 말이죠 바닥에다가 총을 쏘면은 총 자국이 남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명절 귀성길 레이스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부터 과일을 산 다음에 각자 차를 타고서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노이동산까지 가야돼요 사람들 먼저 과일 하나씩 들어주세요 초회발 사트 빨리! 보차타보차 여기를 제대로 뚫고 나가야돼요 뭐야 길이 안 막히는데 생각보다? 어?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저같은 경우는 내비를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길을 더잘 알아요 아! 잘못 들어왔다! You... 아이, 비 따라갈걸. 아, 나 정말. 지호도님 1등. 저 같은 경우는 3등. 오케이. 저희가 고속도로에 다시 왔습니다. 차가 진짜 많 막히네요. 자, 목적지는 분사기지 오른쪽 터널. 출발! 출발! 출발! 빨리 가, 임마! 이런 젠장 나쁜 시들 같은 데라고? 아, 이럴 때는 옆으로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 시2차 이거 뭐야, 이거. 이쪽으로 나와서. 쌩쌩 타이어 반갑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도대체 차가 왜 막히는 거지? 난 길을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등, 오케이. 1등은 우베르 막들 레블라 GTS. 그러니까 BMW S B. 여러분들이 이번엔 도로의 빌런들을 저희가 흉내 내볼게요. 먼저 1차선 정속 주행. 하지만 그냥 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유저분들과 길을 막으면서 달릴게요. 아이 사람, 아이 지나가면 안 돼, 지나가지 말마. 어? 지금 저희 눈앞은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달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런 젠장, 여러분들 터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할 일은 차를 버리 그리고 그냥 도망가세요 뒤쪽으로 출발 신속하게 차를 버리고 나가세요 아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탱크를 이용해서 웨건 차량을 세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살짝만 어? 됐어요 아 이거는 세단이 아니라 해치백인데요 한 이정도? 아 바퀴 네 바퀴 지금 여기 뒷자리에 사람 탈수 있어? 와 이게 뒷자리에 탈 수가 있는데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 바퀴가 딱 어? 한개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레용 구도자이동수모두 오게 될까?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엔진이 완전히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제자동차은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즐거웠어 아바떼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구동에다가 방탄능력, 드리프트까지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 었습니다